안녕하세요. 띵준이 입니다. 오늘은 블렌더 모델링 할때 알아두면 좋은 모디파이어들을 좀볼 건데요. 그 중에서 제너레이트 부분을 전부 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레이는 자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주 오브젝트를 설정한 값만큼 늘려주는데요. 저희 카운트를 늘리면 개수를 늘릴 수 있고 밑에 off셋 값으로 이렇게 사이 간격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리레이브오프셋 같은 경우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이 비율로 늘려 주는 것인데요. 이때 컨스턴트 오프셋을 사용하시면 네, 이렇게 상수값으로 늘려 줄수 있습니다. 지금 이 큐브 같은 경우 2m이기 때문에 딱 2m를 해 주면 이렇게 딱 맞는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밑에 오브젝트 오프셋이 있는데요. 자, 이걸 체크하고 이 오프셋을 적용시킬 이 서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별로 변한게 없는데 자, 회전이나 이동을 해보시면 자이 서클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걸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오프셋을 활용하면 뭐 사슬같은 오브젝트를 만들기 훨씬 편해집니다 자 베벨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는 그 베벨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는 모디파이어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버텍스와 라인을 전부 다 베벨해주고요 자 여기 버텍스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라인을 제외하고 버텍스만 베벨 하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여기 어마운트 값을 늘리면 이 베벨 수치를 올려줄 수 있고요. 밑에 세그먼트를 올리면 이 베벨의 면의 단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불린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두개 있을 때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잘라주거나 합쳐줄 수 있는 모디파이어인데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 오브젝트를 자, 이 오브젝트 설정에서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가가지고 자, 와이어로 바꿔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잘렸고요. 자, 블린 모디파이어에서 디프런스를 했더니 잘렸고요. 자, 유니온을 하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인터섹터를 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남고 다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집판만 남고 잘리는 것이죠. 율도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적용하면 사라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 랭스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1 프레임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네, 뭔가 진짜 빌딩이 되는 이런 효과를 넣어줍니다. 게 랭스 값을 늘리면 네, 좀더 이렇게 느리게 빌딩이 되고요. 자, 이거를 일단 전 써본 적은 없지만 만약 쓴다면 뭐 홀로그램 같은데 쓸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데시메이트 같은 경우 이 라티오 값을 낮추면 네, 이런 식으로 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너무 낮추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모양이 되버리고요 네, 적당히 낮추면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면만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베이스 카운트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면의 숫자를 카운팅한 거고요. 이렇게 낮춰보면 네, 베이스 숫자가 낮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일부러 엄청 낮춰가지고 로우폴리 아트도 할수 있고요. 자, 옆에 언 서브 디바이드라는 옵션도 있는데요. 자, 이 옵션 같은 경우 서브 디바이드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옵션을 값을 눌려보면 네, 이렇게 모서리가 오히려 분해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플래너 옵션 같은 경우 이 앵글 리밋 값을 올려보면 이렇게 평평해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이값 i r 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를 넘기면 이 90도 각도니까 이렇게 모양이 이상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Edge Split Modifier는 지금은 별 다른 점이 없는데요. Shaded Smooth를 줘 보시면 이 Edge Split이 어떤 건지 알수 있습니다. Edge Split의 각도를 바꿔보면 이 각도의 값에 따라 쉐이드 스무스가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요. 네, 이 각도 값에 이하의 각도를 갖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엣지 스플릿을 가끔 쓸 때가 있긴 한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보통, 보통 이쪽 메뉴에 와가지고, 노말, 오토 스무스로 보통 다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스크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적용하면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밑에 버텍스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자이 위에 부분을 그룹으로 잡아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자 이제 다시 현재 다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 밑에 옵션에서 버텍스 그룹을 지정해 주면 네그 그룹만 남기고 이렇게 하이드 시켜주는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러 모디파이어인데요. 미러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적용하면 네, 절반이 복사가 되어가지고 자, 이렇게 에디트를 할 때도 반반 갖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 작업할 때쓸수 있고요. 자, 여기 클리핑이란 옵션인데 이 클리핑 옵션을 체크해줘야 이 가운데 점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만약 클리핑 옵션을 선택을 안 하면 이렇게 가운데가 네, 합쳐지지 않고요. 자, 지금 X축으로 해놨는데 Y축이나 Z축으로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저기 밑에 서브 디바이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단계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 레벨 뷰포트 값을 낮춰보면 네, 단계가 당연히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벨 뷰포트 스컬트 렌더가 있는데요. 자, 스컬팅 이렇게 메뉴에 가보시면 네, 지금 2단계가 적용되어 있는데 네, 이 상태로 스컬팅을 그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단계를 낮춰주면 다시 낮아지게 되고요. Subdivide로 다시 단계를 늘려서 네, 이런 식으로 G b r u s h 의 Subdivide 레벨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모디파이어는 Remesh 모디파이어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블록과 Smooth 그리고 Sharp, 옵션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옵션 안에 보면, 옥출이 됐라란 것이 있습니다. 이 값이 약간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늘려주시면, 네, 점점 더 조밀하게 표현이 되고요. 네, 낮춰주시면, 네, 점점 알수 없게 되죠. 자, 밑에 스케일 값도 이렇게 줄이거나 늘려보시면, 네, 이렇게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스크류 모디파이어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원성이 머리에 적용을 해보면, 네, 360도 앵글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메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스크린 옵션을 올려보면 네, 말 그대로 이렇게 회오리 치게 됩니다. 자, 밑에 이터레이션 옵션을 올리면 네, 그회오친 개수도 늘려주고요. 자, 이렇게 원숭이 머리가 아니라 자, 지금 선을 만들었는데 선을 앵글을 360도 해보시면 네, 이렇게 그릇같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아, 모디파이어는 스킨인데요. 지금 이 스킨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지금 이 라인에 적용을 해줬고요. 이 라인에 스킨을 적용해서 말 그대로 스킨을 만들어줬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이렇게 스케일링도 해줄 수 있고요.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만들어서 또 스킨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어줄 때는 이 오른쪽에 마크 루트라는 옵션을 눌러줘야 이렇게 적용이 같이 됩니다. 자 다음은 솔리디 파이, 보디 파이인데요. 솔리디 파이 같은 경우, 자이 티크니스 값을 올리면 이렇게 두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밑에 필과 온리 림이라는 추가 옵션이 있는데요. 이 추가 옵션을 해제해 보면, 자빌 같은 경우 이 옆면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 빌을 체크한 다음에 온리 림을 하시면 이 밑에 면이 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Subdivision Surface Modifier는 모든 것과 같이 면이 늘어나는데요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 레벨 페어드에서 단계를 늘려보시면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밑에 렌더도 따로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고요. 자, 똑같게 하면 렌더링 할 때도 이만큼의 면이 생기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면 이 심플 옵션이 있는데 심플 옵션 같은 경우 자, 이 원본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면 개수만 늘려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트라이앵글레이트 모디파이어인데요. 트라이앵글레이트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삼각형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 쿼드 메소드를 좀 바꿔 보시면 전부 다 조금씩 다르게 바뀌고요. 자, 이 밑에 미니멈 버텍스 같은 경우. 이 버텍스 이상만 이렇게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네, 최소 4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각형 같은 경우 제가 라인을 딱히 나누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눠진 걸볼수 있습니다. 미니멈 버텍스를 이렇게 6개로 했는데요. 6개로 하면 이렇게 오각형이어도 이렇게 안 나눠지는 걸볼수 있고요. 다시 5개로 나누면 네, 이렇게 나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볼륨2 메시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볼륨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볼륨을 지금 현재 큐브가 하나 있고요. 이 큐브에 볼륨2 메시를 적용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이 볼륨2 메시 메뉴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네 지금 이 볼륨 모양대로 메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동을 하려면 이 원래 볼륨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원래 볼륨도 이 메쉬에서 다운 까 다운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본 메쉬로 옮기면 이렇게 다 같이 따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웰드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자, 이 디스턴스 값이 있는데요. 이 디스턴스 값을 올리면 점 근처에 이 내가 설정한 거리 근처에 만약에 점이 있으면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그런 모디파이어입니다. 자, 밑에 버텍스 그룹을 지정해주시면 이렇게 지정해준 그룹에만 그 웰드를 적용시켜줄 수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 저희 원본 메시의 이 라인에 따라 이렇게 와이어를 만들어주고요. 이 디크니스로 올리면 굵기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 크니스의 이분과 a 레이트브 값이 있는데요. 이 이분 값을 체크해주시면, 네, 좀더 이렇게 균등하게 두께가 유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디파이어의 제너레이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에 나온 사용법은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이어서 만약 마음에 든 모디파이어가 있다면 유튜브에 그 모디파이어를 검색해서 좀더 응용을 해서 쓰는 그런 영상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띵존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